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들 드로우볼이라고 얘기하나? 그치? 응. 스트레이트로 출발해서 끝에 살짝 왼쪽으로 휘거나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살짝 왼쪽으로 휘, 휘거나 어, 어. 그렇지 자, 그거 하려면 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이 왼쪽으로 출발을 하면 안돼 그치? 자, 근데 내체 진행방향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와 절대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클럽이 아웃쪽으로,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으로 일단 출발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장점! 컨트롤이 쉬워 아 그래? 어 컨트롤이 쉬워 스피이 많이 걸리고 충분한 탄도가 확보가 돼 단점, 거리가 안 나요 어, 여기서 체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로프트가 이렇게 되지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로프트가 이렇게 되지 체가 엄청 걸리네. 훨씬 눕는 거야 똑같은 손 포지션에 있어 임팩트가 되더라도 체 각도가 틀려요인아우스윙을 그러니까 하면 7번 아이언 예를 들어서 20도로 맞는다 그러면 아웃인 스윙을 할 때는 7번 아이언이 30도? 어 이렇게 한 10도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스피드로 스윙을 해도 똑같은 파워로 공이 맞아도 실질적으로 공이 나가는 거리가 대략한 아이언 같은 경우는 10m 사람마다 좀 심한 사람들은 20m까지 차이가 나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공이 지나가야 될길 안쪽 바깥쪽 클럽이 여기서 바깥쪽으로 던져지면 은 아웃 인 스윙을 할 수밖에 없어 아웃 투 아웃 스윙은 불가능한 거야 <웃음> 어. 아웃 인 스윙을 할수 밖에 없어 아웃 인 스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대로 거리가 줄고 어 대신 에 충분한 탄도와 스핀이 보장이 되면서 공이 왼쪽으로 출발했다 중앙으로 가거나 혹은 똑바로 출발했다가 들어오는 각도랑 페이스 맞을 때 앵글에 따라서 응. 근데 그게 컨트롤이 쉽다고? 어 컨트롤은 훨씬 쉬워 볼 컨트롤이 스윙이 익은 상태에서 볼 컨트롤이 훨씬 쉬워 근데 이게 스핀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모르잖아 그거는 내가 손장난으로 공을 치면은 그때그때 스피니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모르, 모르는거고 내가 팔과 몸을 이용해서 하면은 페이스가 그렇게 앵글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스피니 걸리는게 훨씬 더 안정적인거지 자 그리고 가장 좋은 스윙은 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인으로 돌아가는거야 이게 가장 공을 스트레이트로 보내기 쉬움 그리고 드로우가 걸리든 페이드가 걸리든 둘 다칠 수 있어 맞을 때 페이스 앵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투인 스윙은 스트레이트 출발, 그 다음에 드로우 아면 페이드. 가장 이상적인 스윙. 어. 그리고 인아웃 스윙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거리가 많이 나. 어. 거리가 많이 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웃인 스윙, 인아웃 스윙 똑같이 하더라도 20m 이상 차이나. 그러려면 일단 클럽이 갔다가 여기서 옆에서 떨어지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옆으로 떨어져도 샤프트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거나 샤프 라인이 약간 사선으로 떨어지는 거랑 틀려 음. 어, 옆에서 떨어져서 라인 바깥쪽으로 밀고나오면서 릴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은 볼이 곧 채에 닿아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 음, 힘이 실리는 거야 압착이 훨씬 더잘돼 공이. 그러면서 그루브도 어느 정도 타게 되고 어, 그러면서 공이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중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우디 스윙이 좋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타감 페이스가 공에 닿아 있는 시간이 기니까 공이 앞차기 잘 테니까 손맛이 훨씬 좋아 음. 거기딱 거리도 충분히 나고 이래서 인아웃 스윙이 좋다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거리를 위한 게 인아웃 스윙인 거지 음. 결과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인투인 스윙 음. 아마추어가 가장 하기 쉬운 스윙 그래? 가장 미스 없이 하는 스윙은 아웃인 스윙 아. 어. 인아웃 스윙은 몸에 있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어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음. 음. 아마추어가 근데 인투인을 하기도 해요 인투인이 솔직히 어려울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어려울 거 어려워? 어 여기서 인으로 떨어뜨렸지 일단 음. 여기서 쭉 뻗어내는 네. 게 코어가 딱뻗혀지면서 몸이 틀어지면서 뻗어내는 게 쉬울까? 아니면 인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몸이 도는 게 편할까? 도는 게 편하겠지 그냥 도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인투인 수윙이 사실은 제일 쉬운 수윙이야 음. 어. 근데 대부분들다공칠때 덤벼 음. 덤이위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쪽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굳이 뻗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면 아웃인 스윙으로 페이드 볼이 계속 잡혀. 심하면 슬라이스가 나기는 하지만. 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굳이 억지로 멀리 뻗으려고 하지 말고 인으로 떨어뜨려서 그대로 옆으로 돌면서 인스인 스윙하는 거. 그게 제일 좋아. 음. 응. 인아웃 개념은 공 기준 라인으로 안쪽으로 떨어지냐 바깥쪽으로 떨어지냐. 그리고 떨어진 곳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냐 안쪽으로 나가냐. 어.